오늘 같아서는 그냥 구독자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삭발을 한번 딱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콘텐츠는 처치곤란인 이 위쪽에 간자놀이 쪽이나 이 위쪽 머리를 잘못 자르시는 것 같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어, 제가 위쪽 머리를 좀 자르는 거를 오늘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런 영상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 이분은 이제 군대 제대를 좀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길르신다고하더라고 오늘 같아서는 그냥 구독자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삭발을 한번 딱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은 튀어나오게 머리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셔서 제가 인위적으로 여기까지만 살짝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어떻게 잘라서 손님을 보내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한번 올려봅니다 그래서 약간 이분은 투블럭성으로 살짝 잘라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길러야 된다고 그래서 윗머리를 좀 놔두고 밑에 라인을 정리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뒤에 라인도 마찬가지고요 이 가이드라인 우리 헤어라인 자체를 좀잘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좀한번더 보고 자 열심히들 배우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머리 자체를 보실 때이 부분을 많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렇게 머리를 자르는 경우가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이걸 끝까지 안 하셔서 뭐 그냥 끝내고 보내시는 경우가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좀 우리 요 라인 헤어라인 요 라인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고자 한번 제가 오늘 만들어 봤는데 어쨌든 투블럭을 잘라야 되니까 뒤로 내려왔을 때 최대한 내려오는 머리만 갖고 투블럭을 칠 거예요. 굳이 밑에서 떠 있는 머리를 투블럭을 만들어서 다니면 약간 좀 또치 같죠 또치? 그래서 <웃음> 그렇게 하지 말고 위에서 최대한 길어서 내려오는 머리를 약간 이렇게 집게로 머리를 잘 이렇게 잡아서 최대한 윗부분 내려오는 머리만 잡아주세요. 그러면 되게 좀 자르기가 너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를 최대한 높인을 올리지 마시고 적당하게 여기 라인을 살짝 들었을 때 오른쪽으로 살짝 가져봐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 보세요 그냥 가서 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일자가 떠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라인을 살짝 잡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의 라인을 살살 잡아서 정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헤어 라인을 살짝 정리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지나만 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라인을 살살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좀 깔끔해졌죠. 그리고 클리퍼로 옆에 있는 잔털 살살 정리해 주시고 귀에 라인 살살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 주시면 지금 아까 튀어나온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투블럭 라인이 된 거예요. 위에 탑 부분을 더 많이 건들면 이분도 길를 거니까 그길르는거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우리 손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되면 약간 투블럭 라인으로 살짝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뒷머리 라인은 이 부분하고 같이 연결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투블럭으로 길를 거고 밑에 라인은 좀 약간 제가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생각보다 이렇게 좀 잘라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집에서도 이렇게 자르는 경우도 많더라고 그래서 위에를 살짝 이렇게 정리를 그냥 우리가 코트 잘라놓던 그 자리랑 밑에 라인하고 같이 중간만 편하게 그냥 자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되게 쉽게 머리를 자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같이 대서 자 이렇게 잘라주시고 밑에 라인은 이렇게 한 2mm 정도 되는 걸로 살살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끝에 부분을 살짝 문대주세요.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키클리퍼로 이렇게 살짝. 어쨌든 이제 길르실 거니까 이렇게 좀 되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편하게.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되죠. 그래도 약간 턴 자체가 불안정하다. 그럴 때는 한번더 편하게 믿고 2mm로 한번더 밑에 라인을 살짝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아주 라인이 깔끔하게 되죠. 이렇게. 이쪽 라인도 여기가 이렇게 많이 떠있죠. 그것도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뒤에 이 위쪽 머리를 똑같이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냥 정리만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튀어나왔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머리를 한번 헹궈 보시고, 튀어나오면 그 부분만 좀 잘라 주신다고 생각하고 자르세요 그 위랑 뭐 어쩌저쩌고 하면 복잡해지기만 하니까 약간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딱그 부분만 이렇게 이렇게 잘라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옆 라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라인이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돼있죠 지금 여기가 많이 뻗쳐 있어요 아주 붕떠 있는 머리에요 제가 일부러 우리 구독자 분들께 잘못 잘라서 오는 그런 머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를 좀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밑에 라인을 한번 정리해 봤으니까 잘 보고 따라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정리를 위에를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긴 머리 이분은 투블럭을 원하는 거니까 최대한 어차피 길러 왔으니까 이 위쪽에 최대한 긴 거를 무조건 놔둬 주시고 밑에 라인만 살짝 정리해서 걷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쪽, 위쪽에 있는 이 라인은 약간 상고형으로 넘어갈 거니까 그렇게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 위쪽에 이 라인만 살짝히 잡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살짝이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라인을 살짝 이렇게 투블럭 라인을 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관자놀이 쪽도 살짝 이렇게 정리. 그리고 라인은 약간 이런 식으로, 아까 자른 것처럼 살짝 이렇게 이렇게 정리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귀쪽은 조심히 잘라 잘라야 되는거 아시죠? 이렇게 귀 라인은 잘 잡아주시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뒷모습에이 라인도 이쪽 라인도 마찬가지 이쪽 왼쪽하고도 똑같이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이 부분 튀어나온 부분을 정확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만 살짝 이렇게 해서 위에서 살짝 살짝 정리만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머리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머리죠. 정리만 하면 되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고 돈 받기 민망한 커트지. 이렇게 해서 라인을 살살 이렇게 정리해서 최대한 깔끔한 라인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빨라서 힘드시다는 분들은 약간 배속을 조금 한번 늦춰서 한번 보세요 저는 일단 모델이 아니고 우리 그 손님이 마르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꼭 자르면서 해야 되는 컨텐츠 다 보니까 좀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 주시면 훨씬 깔끔하게 머리 라인을 잡을 수가 있죠 이렇게. 요즘에는 어쨌든 댄디한 스타일이 되게 많고 상고용도 되게 깔끔한 스타일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될수 있으면 머리가 원래 이렇게 삐죽삐죽 삐져나오는 머리 자체는 이런 상고형의 이 라인적인 부분을 이렇게 옆가의 질로 해서 마무리 해주시는게 훨씬 더 깔끔하고 한가닥 한가닥 튀어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한 번씩만 옆가의 질 제가 좀 가르쳐 드렸던 것처럼 이런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쳐 보세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죠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옆 라인하고 이런 부분들이 라인이 잡혔어요 아주 깔끔하게 잘 잘린 것 같고요. 넌 어때? 마음에 들어? 네. 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은 일단은 된것 같고 그 앞머리 쪽을 한번 볼까요? 수술 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치실 때도 막 이렇게 날려서 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천천히 치셔서 어, 당황하지 않게 손님도 이렇게 천천히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머리 자체가 속도 깔끔하고 머리 끝이 날리는 게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될것 같아요 앞머리 좀더안 쳐도 되겠어? 약간 이쪽이 좀 뭉쳐 있는 거좀 정리해 줄까? 어. 시스루하게 <웃음> 시스루가 워낙 유행을 타는지라 이렇게 끝에만 그래서 이렇게 좀 깔끔하게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잘라놓고 집에 갔을 때 되게 이쁜 머리 뭐 이런 머리를 저는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절대 손질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거의 대부분 손질 잘안 하고 그냥 이대로 저는 보내드리는 스타일이에요. 그 머리 감고 어 보시면 아주 깔끔할 겁니다. 그죠? 응. 자, 화이팅! 초보 미용사 화이팅! 화이팅! 블랙형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꾹!